자반증 환자분들이 식단을 관리하시다 보면 육류를 먹어도 괜찮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반증 환자분들에게 육류는 소화를 떨어뜨리고 몸속에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반증 초반에는 육류 섭취를 피해주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단백질의 섭취는 육류 대신 소화가 잘 되는 두부나 콩고기로 대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반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육류 섭취를 조금씩 늘려가셔도 괜찮으신데요 소고기와 오리고기부터 주 1회 정도로 소량씩 늘려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고 돼지고기는 자칫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섭취를 삼가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훈제로 포장된 육류는 인공적인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 족발이나 삼계탕과 같은 성질이 뜨거운 향신료나 약재를 첨가한 육류 또한 섭취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